여러분은 떡파예요어묵파예요난 에스파 <웃음> 라면 끓인다 라면에 영어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하나 넣고 김밥이 먹고 싶어서 역 앞에 있는 김간이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너무 불친절하시고 밥도 너무 질고 떡 같아요 밥이 김밥은 이렇게 맛있게 생겼거든요 요즘 김밥값도 너무 올린 것 같고 정말 불친절하셨어요 정말 떡 같아요, 떡. 김밥의 생명은 밤인데. 더벤티에서 커피도 사왔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짱이야. 얄루얄루. 라면이 왔어요. 신라면에 파 넣고 계란 넣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밥은 이미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떡 같다면서 잘 처먹은 저입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뜨거! <웃음> 라면을 먹으니까 이 빡쳐있던 감.. 아, 뜨거 씨. 감정이 살아나. 음~~ 여러분들의 최애 라면은? 옆이네 이네얘무지 하나 요샌 김치에 치즈 참치가 해우리 <목소리> 김치에 치즈 참치고 참치 김밥 음. 황금, 올림, 반반 진영하 타이거 레몬 요거에 얼음 넣어서 먹으면 은 존맛 행 먹자, 먹자, 먹자 에어컨좀 끄지? 안돼잘 먹겠습니다 쫄리로 음. 음. 먹어줄게 응 음. 한순이가 진짜 나고 싶어? 으음 음. 매운 거면 안 먹었잖아 으음 음음 음. 맥주 이한이 얼마나 저것게잘 먹었는데 이번에 음. 아니 근데 이렇게 저 BNCC 발갈비가 3500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요한이 이제 같이 나와요 짜기루 싫은데 또? 오늘 어, 너무 맛있네 나 오늘 첫 끼거든 음 콜나가두개 나왔어? 음. 음. 음. 네 잠시만요 응? 교정도 왔어요! 한 번에 치킨 세 가지 먹기 음. 어. <웃음> 와이프 데리러 가야돼 치뭐로까 응. 그래. 음. 아, 롯데리아는 항상 불만족인 게 버거가 너무 존, 존, 존만해. 음. 음. 음. 음. 몇살 만에 햄버거야? 누구 인 무슨 몇살 만에 햄버거야? 뭐... 며칠 만에 햄버지 롯데리아는 오랜만이야. 응. 가좀 찬다야 좀찬다이다야 응. 응. 응. 응. 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으와 음. 이거 다 먹는데 10분도 안걸림 잘먹피자하고 파스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아, 우 와우, 와우, 와우, 음. 음. <웃음> 뭐 여기 파스타 맛집이네. 잘못 와우, 와우, <웃음> 맛이 없는데? 나트 네, 시킨 중에 지금 맛은 높이잖아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음. 이 소스가 많이 없어 어쩔 수 없지 모자를 쓰고 일을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지랄 개 난리가 났고요 오늘은 올때 떡볶이를 또 해. 제가 왔걸? 라는 떡볶이를다가 배달 주문을 해봤는데 아니 배달이 아니라 제가 찾아왔는데요 어, 어. 과연 제가 무엇을 시켰을지 알아내주고시라 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집 근처에 생긴 떡볶이집인데 맛있다고 하, 리뷰가 좋아가지고 제가 좀 포장을 해왔다니까 떡볶이 뭔가 떡볶이는 비주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요거는 햇반 돌려가지고 김가루랑 내가 좋아하는 꼬다리 이게 순대튀김이랑 오징어튀김 맛깔나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료수는 사이다를 준비했습니다 주먹밥을 하려고 했는데 존나 귀찮아가지고 음 떡볶이 국물에 매콤합니다 완전 국물떡볶이네? 매워 보통 맛으로 시켰는데 순대튀김. 음! 음! 좋아하는 순대 꼬날리 음! 요놈이 물건이네. 근데 뭔가 떡볶이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허영을 원해가지고 이건 맛있다. 음. 아, 고고! 제가 좋아하는 애기 물만두도 있어요. 음! 역시 만두는 배신하지 않아. 매출이라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떡파예요어묵파예요난 에스파 힘든 나루를 보내고 나면 또 똑같은 시간 속에 떡볶이 먹고 다음 날이거든요? 개빡쳐가지고 어제 떡볶이 때문에 조금 빡쳐가지고 오늘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려고 이렇게 홈플러스에서 미정당 순살떡볶이 키트 엔나엔나 비엔나 사왔고 어묵어묵 부산어묵 사왔고 만두는 집에 있고 치즈도 집에 있고 한번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떡을 불려놨고 아유! 제가 사실 밑에 반스만 입고 있어요 140cc 했고 물을 꼴랑 이거밖에 안 넣어? 말도 안돼햄 양이 좀 많네 그럼다 넣을래 햄은 많으면 맛있으니까 그럼. 뭐든지 요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재료가 많으면 뺄, 시, 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든지 요리할 때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많으면 좋은 거야 뺄 생각하지 마 그냥 다 넣어 닥친 데로 하나 내 입에 넣을 뻔했어 맛깔나게 끓고 있습이다덕볶이 미정당 음 <웃음> 치즈가 녹으면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오뚜기밥 뜯어가지고 아트 어제처럼 똑같이 먹을 거예요. 제가 만한 떡볶이 어제 그 국물 떡볶이는 이제 저라 치즈 낭낭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딘 yeah. 채무 음 와우 와우 정사 치즈 와우 음. 음, 꼰지 오늘은 백신을 맞아야 돼요. 어, 뭔가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방구가 마렵고 지금 음, 좀 그런데 어, 너무 떨려. <목소리> <목소리> 아이폰 화질 왜 이래? 찍혀주세요. 아 더워. 여러분 저는 백신을 맞고 왔고 올때요 메가커피 라인 몽또랑 이삭토스트 두 개를 포장해 왔어요.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받고왔어요 백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www.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서 먹을 건데, 딥치즈 베이컨이랑 햄스팩을 사왔어요. 지금 날 이렇게 만든 거. 나야. <목소리> 빨간 지방은 지방이 만든 거죠. 나는 없어짜 진짠지 아니죠? 당연히 아니어야죠. 나랑 어정 남았을 놈이 현민규면 내가 데거고 나는 진짜 인사토스트에서 뭐야. 딥치즈 베이컨 꼭 드셔보세요. 음 그리고 메가커피 라임 모이또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쟤는 라이벌 웃겨. So t h 을 n k 김 m so thank him, so thank him, thank h thank h i t e h h s m e f e e 잘못! 오늘 백신 맞고 163.5랑 마라탕 먹으러 왔어요. 음. 오랜만에 먹는 마라탕. 음. 안 매워? 근데 맛있다, 여기. 음... 여전해. 음. 저는 사는 근데 로테이션만 볼수없는 요즘 이게 진짜 중국에 있는 거 여기가? 응. 음날 중국 체인저가 없잖아. 저 오늘 이삭토스 트두개 먹었어요. 맛있어. 너도? 응. 음. 우리 신발 똑같잖아 옷도 똑같아 어 아파 그리고 또, 또 정리하려면 이렇게 음. 네가 보기 편하게 그 다음은 몇 이상 내야 돼? 그 다음은 자유야? 자유야 만약에 여지 음. 음. 12잖아 근데 이게 없어 먹어 카메라 끄고 이제 하자 응 어. 있어 있어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뭘 따그닥 따그닥 걸어 <웃음> 말이야? 이건 찔밥이거든 네가 날 배로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나 잘한 거야 지 혼자 타협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팔 아파 이게 <웃음> 어깨 떨릴 때마나 팔이 아파요 <웃음> 물에랑 오징어 찌개 설거지하기 귀찮아데 입고 주는 거지 먹겠습니다. 음, 음. 다리 빨판 때문에 무서운데 한번. 뭐. 먹어볼까? 야, 소프라시. So 응? 맛있지. 응. 음. 적절하게 새콤하고 달콤해. 응? 음, 괜찮지. 응. 뭐 사올까? 사올 걸 말해. 그럼 내가 사올게. 안 사올 때. 아, 그것도 먹고. 어 여러분 나 뽑셈. 나 뽑셈. 니만. <웃음> 아니. 아, 나곱새 물에 다 쳐먹었냐? 냐꽉네 몽순 임당오늘뭐게임에서어 콜라 주 콜라 주 네가 빨리, 빨리 이거전는 거는 대충 까 아니 급해.. 엄살 엄살 저도 또 엄살 엄살 그래 나똥족사 먹게 다 먹어놓고 다안 먹었어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솔직히 나 오징어튀김 좋아하는데 네가추가면 지랄할까 봐안했어 아니 하지그래 목걸이 안 빼시나요? 집인데? 이니 가면 빼게 머리카락 짜장면인가요? 짜파게 <웃음>